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해요. 제발. 10연승 잡으러 가겠습니다. 10연승 잡으러 렛츠고. 달려라. 검수와 아카이누. 원수 아카이누를 진짜 해보면서 느끼는 것은 초패캐두 개가 그래도 1위에서 5위권 캐릭터 두 개가 버텨주는 것이 S리그에서 안전합니다. 원바로를 오래 할수 있는 원동력이죠. 원동력. 자 가볼까요? 아 와타 세븐이네요.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아 상대 팀을 투로 줘요, 투로 저 최대한 다양하게 원수 아카이노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요즘은 가급적이면 원수 아카이노 위주로 플레이를 합니다. 자 갑니다. 갑니다, 갑니다. 레스코 갑니다. 어? 왜 로저를 다 뺐어? 어, 그렇다면 희망이 있습니다. 가자! 하비형은 바로 C구역으로 가서요. 가운데서 싸우겠습니다. 나는 잘 부탁해요. 안 뽑네. 내가 뽑고 갈게, 그럼. 자, 하비형은 C로 갑니다. 자, C로 가서 견교 홍련 바로 날려줘요. 그리고 유성화산 바로 가게요. 일로 오세요. 키네몬상 키네몬상 일로 오세요. 로 와, 경고 력 바로 날라가요. 원, 투. 아, 뭐야, 잘못 탔어, 아, 그래, 절로 가자. A 잡으러 갈게요, A. 가프와 아카이노의 대결. 일로 내려오세요. 경고 력 바로 날라가니까요. 유성화산도 바로가니까요 자이카프 내가 잡습니다 원투 뒤돌아서 자 바로가요 경기용료 바로가요 아 이거 뭐야 왜 감자 어디서 먹은거야 왜 이렇게 안죽는거야 아 근데 상대심이 조금 단단하네 오케이. 제스 빨리 이거 뽑으세요. 자, 로저! 반가워요, 로저! 자, 로저와 다이다이. 자, 여기서 유성화산! 일로 오세요, 친구들! 와, 지금 미쳤어. 원수와 카인을 해 캐리하고 있어요. 저게 언제 뺏겼어? 야, 시작 시작 구역은 지켜라. 경경옥련 바로 가요. 아, 까비. 빨리 쌓여라 유성 화산. 와 어, 지금 내 주먹에 불 붙었다, 지금. 제형 지금 주먹에 불 붙었다, 지금. 제형 주먹에 불 붙었어. 아, 죽었네. 아, 까비. 아, 주먹에 불 붙었는데, 지금. 아, 씨. 아 주먹에 불 붙었는데 어! 검수 이렇게 빨라요 와 검수가 이렇게 빠른 것도 처음보죠 겁나 빨라요 빨라요 빨라요? 겁나 빨라요 아 저쪽에서 이거 블랙홀 한번 쓰고 싶은데 아 블랙홀 한번 쓰고 싶은데 블랙홀 한번 쓰고 싶은데 아, 아까비아야 진짜 개꿀이다 그지 야, 하비 형 완전 해 캐리했다, 진짜. 아, 내가 봤어 때, 근데, 아, 우리 이 친구 굉장히 열심히 했어. 자, 코비 친구 열심히 해서 좋아요 드립니다. 자, 우리 준TV, 저, 화가요 와, 하비 형 열심히 했어요. 자, 구연승 달성띠. 개꿀.